둘다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응? 백화점에서 가득값만 3천만 원이 나와? 어휴. 아빠, 우리 돈 많잖아. 좀살 수도 있지. 왜 그래? 그래! 여보, 나랑 좀쓸 수도 있지! 둘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응? 아빠! 우리는 어디서 자라고! 엄마! 우리 이제 어쩌죠?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어쩔 수 없지. 엄마가 찾 곳은 알아 따라와. 야, 기엄마야. 여보, 주말인데 애들이랑 찜질방이나 다녀와요. 음, 그럴까? <목소리> 아싸, 찜질방! 오늘 구식구도 황토방에 들어갔어. 한 시간 버틸 거임. 와, 그러면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찜질방 가는 거야? 음, 아니. <목소리> 엄마는 평일 내내 너희들 돌보느라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잖아. 아빠랑. 우리끼리 다녀오자. 엄마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그치, 여보? 여보, 정말? 나 정말 감동이야. 여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자기야. 자기야. 응. 응. 으... 정말 닭살이야. 나 소름돋았어. 아, 여보, 그러면 애들이랑 내일 아침에 좀 올게. 그래요. 애들 잘 챙겨. 응, 음, 애들아, 빨리 가자. 아, 가요 아빠 야, 너는 진짜 씻어야겠다 얼굴 봐뭔 소리예요? 아빠 얼굴을 한번 삶았어요 <웃음> <웃음> 아 여기 어른 한명 아이 두 명이요 어른 한명 아이 두 명이요 아, 잠시만요 아 알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어, 리아는 나랑 같이 남탕 가면 되고. 어 요로로 너는 여탕 가야 되니까 혼자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씻은 다음에 찜질방 복 입고 찜질방으로 와 알겠지? 네 아빠 저다 컸거든요 엄마랑 많이 와봤어요 저다 컸거든요? 맨날 와봤어요? 어쨌든 이따 보자 음. 가자 가자 가자 음. 음. 아빠 저 수영하려고 물안경도 사왔어요 음 그래 그래 그래 음? 음, 그거, 그거 민폐 아니니? 어? <웃음> 아이아이아이 어디 보자 나 음. 음. 너무 예뻐 미모는 나의 무기 아, 며칠내내 찜질방에 있었다니 피부 뽀송뽀송해진 것좀봐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는데 조심해라 미모는 내 인물이 진짜 무기 같아요 얼굴이 위험해 보여요 뭐래 너도 내가 얘 예, 너무 예뻐서 질투하니 <웃음> 미모는 내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뽕끌 진짜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 일단 여기 키를 넣고 아 됐다 여기서 옷 갈아입어야겠다 무슨 소리야? 어, 난왜 이렇게 예쁠까? 이렇게 예쁘면 진짜 펄치기잖아 저기요 언니 여기서 어... 뭐하시는 거예요? 야, 뭐해? 아니 여기 탈의실에서 사진 찍으시면 어떡해요 어? 그게 왜? 아니 제가 여기 찍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아 생긴 얼굴이 사진에 담겨서 너도 싫은 모양이구나? 신네 나처럼 예쁘면 어떻게 찍혀도 예쁜데 너도 참 불쌍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탈의실인데 알뜰이라도 찍기면 어떡하려고요 어, 어쩔 TV 어, 그게 내 알바 TV야? 그리고 안 찍혔어? 사람들은 어차피 예쁜 내 얼굴밖에 관심 없어 인스타에 올려야지 진짜 말리아토마잖아 1 k g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아 어, 진짜.. 어휴.. 도야 이쪽으로 와! 이거 좀 도와주렴! 네 엄마! 아 진짜.. 아이 비켜! 아 진짜.. 아, 진짜. 가서 몸이나 지져야지. 오늘 내 공개 잘할 수 있을까? 음. 자, 오만해도 가. 음. 됐다. 아 이제 온탕에나 들어가야지. 아 여기 넘다. 아시워, 여자. 아시워, 여자. 엄마 가면 돼 뜨거운데 들어 가면 시원하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좀 되네 몸이 싹 풀리는걸 오, 자 간다 다이빙도 응? 응? 오호. 아, 아 차가 아, 저기 언니 여기 워터파크 아니거든요 다이빙하지마요 야네가 무슨 상관이야 지금 찜딜망이서 며칠 동안 같이 있어서 답답해 죽겠는데 쩐다 진짜 목욕 전쇄되셨어요? 어? 우리 여기 며칠 때 산업주기들한테 전선 낸 거일지도 거꾸로 삑봉 삑봉 다이빙어버드! 아 참! <웃음> 씨... 아하 너무 쩌큰쩌큰해 쫌쫌쫌쫌쫌... 어? 어? 뭐야 이..이..이게 음... 무슨 거품이지? 어그렇게 그래, 그래. 그렇게 세제로 싹싹싹싹 눈질러서 빼는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잘해 <웃음> 좋다 좋아 옷이 깨끗하셨잖아 <웃음> 우리 딸 너무 잘한다 더할 거예요? <웃음> 저 저기요 아줌마 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네? 여기 목욕 탕물인데 지금 어? <웃음> 이렇게 세질를 쓰시면 어떡해요 어긴 뭐야 엄마 대신 빨래에서 효도 중인데 아 잠깐만 엄마 나 오줌 말이야 응? 아 잠깐만요 실례 좀 할게요 <웃음> <웃음> 아니 다들 쓰는 목욕탕에 이렇게 오줌을 싸시면 어떡해요? 그래 그게 왜? 어차피 우린 여기 며칠째 집에 못 들어가서 입으로 떠오고. 뭐야? 화장실은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까지 멀잖니. 어차피 같은 물 아니야? 우리 엄마 보고싶다 어, 우리 엄마도급급하게서아방이미처럼 것들은 그냥 성교육인데 어, 최악이야! 허, 어, 진짜 뭐 저런 애가 다 있니? 할 곳도 없어서 지금 찜질방에서 며칠째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나? 철에서 아주 곱게 자란 애들은 싫다니까! 어우 맞아요, 맞아, 어우 아우 어. 목욕하는 까 너무 힘들어 얼른 갈아입고 오빠랑 아빠 만나러 가야지 어휴 정말 어휴. 아 리아야 아찜찜한 네. 너무 좋다 음. 그러게요 아, 요로는 언제 나오는 거야? 그러게아 아빠 오빠 혼자 목욕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 아까는 다 커서 잘할수 있다며 고고. 아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목생이더님 만났거든? 진짜 민폐갑이야 음, 그랬어? 어쨌든 우리 본격적으로 찜지방을좀 즐겨볼까? 좋아! 이게 얼마만에 목욕탕이야? 음. 아, 오늘 사람이 엄청 많네 민감한 놈이다! 참, 진짜 저 진짜 완전 짱짱팬이에요! 잉냐맨님 사랑해요! 우리 90만 유튜버 잉냐맨 짱짱맨! 다 벗고 있는데 꼭 아는 척을... 어 그래! 반갑다! 어. 와 진짜 잉냐맨님이잖아 역시 내가 여기서 유튜버로 보게 될줄 몰랐어요! 잉냐맨님 완전 팬이에요! 이런 곳에서 안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Okay.